네, 안녕하세요. 미소부자 제1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감사 표현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책에 대해서 가져왔고요. 저와 책에 대한 감사 표현을 많이 정리를 해왔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어로도 같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일본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2, 3초 동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볼게요.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책에 유익한 내용이 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책이 재미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만들어주는 작가님에게 감사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통하여 상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다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책에서 나온 사진, 그림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책을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도 책을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이정도 정리를 해봤구요. 요번에는 영어로도 한번 같이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being able to read the book. Thank you for the informative contents. For the book. Thank you for your time to read. Thank you for your interesting book. Thank you to the author for making the book. Thank you for the thank you for talking about the knowledge you learn from the book. Thank you for your imagination through books. Thank you for the book. Thank you for being able to read the whole book. Thank you for loving the book. Thank you for sharing what you learn from the book with people. Thank you for the beautiful picture in the book. Thank you for being able to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for free without buying it. Thank you for being able to read a book with your cellphone. 그러면 이번에 일본어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건니치와. 음. 제가 읽은 다음에, 마음 속에서 읽くだ세요 では始めます。本を読めることに感謝します本に有益な内容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を読む時間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が面白く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を作ってくれた作家さんに感謝します。本で学んだ知識を話す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を通じて想像の楽しさを感じ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を読める目に感謝します。本を全部読め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を愛して感謝します。本で学んだ内容を人々に話す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に出た写真と絵が美し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を買わずに図書館でタダで借り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携帯でも携帯でも本を読めることに感謝しますねえ、 여러분 나ね 오늘의 책에 대해서 주제로 한 감사 표현이 었구요 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표현이 이렇게 맞는가 하고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음, 한국말 말고도 영어로도 또 일본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서 저도 역시 어학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일본어를 하게 되니까 또 기분이 더 좋네요. 그리고 영어도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네. 발음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면, 그러면 그러면 네, 내일 다시 다른 주제로 새로운 테마로 감사 표현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미소로 마무리 짓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세요. 네, 미소 부자 염하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